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제크 게이입니다. 어제 플스5의 시스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 업데이트 이후에 슈식모드에서 앞쪽 usb 포트를 통해 충전이 안되던 컨트롤러가 이제는 슈식모드에서 충전이 되기 시작했다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플스5 게임은 로딩이 훨씬 짧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님 중에 갑자기 멈춰버리는 먹통이 되는 현상이 없어졌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외장 하드 이슈와 같이 출시 이후에 새로 발견된 문제점들은 이 업데이트 이후에도 아직 안 고쳐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업데이트는 콘솔 출시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첫 시스템 업데이트로 보입니다. 아마도 다음 업데이트에서는 지금 나온 문제점들을 잡으려고 노력하겠죠? 자 그럼 오늘의 소식 시작할게요. Let's go! 닌텐도 스위치의 모동숲이 겨울 무료 업데이트를 배포합니다. 10월 1 9일부터예요 오늘부터입니다. 닌텐도 한국 공식 채널에 겨울 업데이트에 관련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북반구, 남반구 상관없이 동일하게 개최된다고 합니다. 12월 26일에 추수감사절 이벤트가 있고요이 이벤트에는 일루 셰프 프랭클린이 나오는데요. 이 프랭클린을 돕기 위해 식재료를 모으고 요리를 돕게 됩니다. 녹색 호박, 주황색 호박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24일에는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추가되었네요. 크리스마스 2분대데 게임 해야되게 생겼네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이고 예쁜 조명들이 많이 추가되었네요 이 이벤트에는 검은코 슬록 루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 모두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이벤트가 진행되네요 그리고 너굴 마일리지에 리액션 도감과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추가되고 최대 수납 가능 개수가 1600개에서 2400개로 업그레이드 게다가 저장 데이터를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이게 내 섬을 다른 스위치로 옮길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이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섬을 통째로 옮기는 섬 새로 이사와 기기에 귀속된 플레이어 한 명이 자신의 소지품과 함께 다른 기기로 가는 플레이어만 이사 가 있다고 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고 합니다. 다음 헤일로 인피니티는 원래 엑스박스 시리즈 X, S와 함께 출시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 출시된다고 했는데 언제쯤 출시되는지 아직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원래 감독은 프로젝트에서 물러났고 게임 캠페인을 돕기 위해 조스테드니 멀티플레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피에르 힌치가 팀에 새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연말에 있을 게임 어워즈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12월의 게임 어워즈는 게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크리스마스 전에 게임을 선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343 인더스트리의 커뮤니티 디렉터인 브라이언 자라드가 레딧을 통해 게임 어워즈에 참가하려면 준비를 하고 데모를 만들어야 하는데 원래 헤일로 인피니티는 이전에 출시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계획이 없었고 계획이 없던 작업은 프로젝트를 방해할 뿐이라며 앞으로 몇주 안에 있을 업데이트에 집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상식에는 참가 계획이 아주 없다고 합니다. 이런데 참가할 때가 아니라 빨리 게임 만들어서 내놔야겠죠. 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다음... 오늘 더 게임 어워즈 2020은 12월 쇼 전체 후보자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후보자 전체의 목록은 아래 설명란에 가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다볼 수는 없으니까 올해의 게임만 볼까요? 올해의 게임에는 모동숲, 둠 이터널,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고스트 오브 스시마, 하데스, 그리고 라스트 오브 어스 2가 선정이 되었네요. 어? 라스트 오브 어스 2가 여기 왜 들어가냐고! 저는 사실 지금 미국에 있어도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을 한국에서 지냈어요. 그냥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밖에서 한국을 바라보면 한국사람 특징이 옆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면 나도 그게 좋아야 하고 누가 싫다고 하면 나도 그게 싫어야 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을 다른 것이라 받아들이기 보다는 틀림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구독자님들 중에 땡우광님이 라오투 재밌게 하셨다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메타크리틱에서 가지고 온 건데 유저 리뷰 보시면 빨간 네가티브가 많기는 많지만 녹색 파지티브도 되게 많다는 거 긍정적이에요 어느 유튜버 분이 바랄라가 역대 최악이라고 막 성내시던데 저는 아주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뭐 그분은 그분이고 저는 저니까요 다 다르니까 제가 플스5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아서 그냥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다름을 다름으로 그래도 라우트가네가티브가참 많긴 많네요 시상식에 후보로 오른 게임리스트는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게임 어워드는 12월 10일에 방송됩니다 다음 먼저 플스5의 게임 가격을 볼까요 데몬즈 소울이 뭐 8만원이죠 디스트럭션 올스타 리조트 8만원 파이더맨 6만원 얼티미드 에션은 8만원 색보이 비가드벤처가 7만원 저는 미국에 있어서 보통 50불에서 70불 사이입니다. 얼마 전 텔레그래프와 풀스 CEO 짐 라이언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비디오 게임 가격이 70달러가 적당하냐는 질문에 짐 라이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들과 즐기는 시간을 비교해보세요. 그럼 적당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게임 하나에 8만원 돈이면 사실 너무 비싸요. 후덜후덜해요. 그리고 때때로 사놓고 안하는 게임 보고 있으면 또 마음이 후덜후덜합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 2시간, 3시간짜리를 한 만원 정도 주고 봅니다. 그런데 짐 라이언이 말한대로 데몬즈 소울 같은 거 한번 시작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시나요? 적어도 2,300시간은 기본으로 하지 않나요? 어떤 분 데몬즈 소울 800시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걸 생각하면 8만원이 싸다고 느껴지긴 해요. 하지만 그 순간 있잖아요. 막 계산하려는 그 순간 아그 순간에는 8만원은 너무 비싸다는 거. 요즘 괜찮다는 게임 다 7, 8만원 하잖아요. 여러분은 이 게임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필리 시리즈5 구매에 관심 있는 사람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동부기준 12시부터 선주문을 할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어 이거 장난 같은데 진짜네요 여러분 이거 어서 많이 보신 상표죠 크림치즈를 만드는 필라델피아에서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를 합친 필리 시리즈5를 출시했습니다 게다가 홈페이지 가시면 선주문 가능합니다 필리 시리즈5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볼까요 이 필리 시리즈5는 3D 과자 부스러기 기술과 듀얼 다이걀 프로세서 5개의 치즈브릭 파워와 울트라 HD 화이트 초콜렛이 들어갑니다. 맛이 4K 해상도네. 오 늦기 전에 선주문하러 가야지. 4K 플스5도 놓쳤는데 이번엔 놓칠 수 없어.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모동숲으로 시작해서 플스5 치즈케이크로 끝났네요. 마지막에 전해드린 필리 시리즈 5는 어떠셨나요? 저는 늘 농담 좋아하고 즐거운 걸 좋아해서 이런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더 재미난 소식으로 내일 다시 만나요. 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치크치크치크기야